네 안녕하세요. 문경 YMC 사무총장 김생입니다. 어, 이곳 철원 국경선평화학교에 어, 12월 3일 오늘 우리 문경의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인 아리솔 친구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앞날 통일을 위해서 오늘 백마고지 외에 어, 여러 곳을 둘러보는데요. 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고요. 또 우리가 내년에 BP에서 국경선평화학교 건립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아리솔 지역 아동사장 친구들이 같이 벽돌 한장 쌓기로 했습니다. 내년 평화 BP에서 저런 우리 국경선평화학교에 많은 힘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문경에서도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청소년들을 같이 지도할 수 있도록 힘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경선평화학교 화이팅! 하이 리사! Hi. welcome to Korea can yeah. you put some um, peace message for our uh, peace building yeah yeah sure I think the peace, uh, peace border school is very important for Korean people and uh, they are going to reconstruct the building and they can make it big and, and much better so we are welcoming to join the new people it's very important and I hope you can join us and uh, you can help us to improve our school. You can donate us like $10 or something i t will be very, very helpful.